네 이번 챕터는 음악에 대한 기본 이해인데요. 어, 일렉트로 하우스 뮤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팝의 음악 구조는요. 어, verse verse two, 그리고 chorus verse three, verse four, 어, 그리고 chorus bridge chorus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 진행이 되는데요. 팝 음악과 달리 EDM의 경우에는 인트로와 아우트로라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림과 어,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M의 경우에는 보통 18, 8마디 기준으로 어, 편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8마디 단위로 어, 편곡 진행이 많이 되는데요. 자, 인트로 16마디, 아웃트로 16마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DJ들이 어, 믹싱을 하기 위한 구간을 어, 굳이 만들어서 어, 믹싱을 하는 공간이 이 인트로와 아웃트로인데요. 어, 드랍에 사용되는 어, 드럼 소스랑 뭐 여러가지 사운드 소스를 가지고 인트로와 아웃트를 만들어서 1번 채널의 비트와 2번 채널의 비트를 맞춰서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공간을 인트로와 아웃트로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어, 인트로와 아웃트로 구간에는 아주 화려한 편곡이 들어간다기 보단 뭐 드랍에 사용되는 뭐 리듬 소스나 혹은 여러가지 리드 라인, 뭐 이렇게 좀 사운드가 좀 유니크한 리드 소스들을 조금 조금씩 넣어서 어, 편곡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가 끝난 이후에 어, 브렉다운이라는 파트에서 뭐, 보컬 멜로디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TJR의, 오데, 어, TJR의, 위와나 파레처럼, 어, 인트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에, 위와나 파레, 뭐, 이런 식으로, 어, 좀 신나는 편곡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발라드처럼 노래가 나오는 편곡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브렉다운이라고 부릅니다. 브렉다운 끝에는 대부분의 EDM들이, 어, 빌드업이라는 구간을 넣어서,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에, 어, 여러분들, 그 관객과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런 드랍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요. 어, 빌드업은 대부분 8마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어, 여러가지 샘플 소스 중에 뭐 카운트다운이라는 샘플 소스가 있습니다. 뭐 10, 9, 8, 7, 6, 5, 4, 3. 그거를 어, 저도 이제 뭐 샘플을 써서 뭐 공연할 때 그거를 넣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빌드업이 시작할 때 10, 9, 8, 7, 6, 5, 4, 3, 2, are you ready? 이러면 딱 8마디가 맞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이 빌드업이라는 구간은 대부분 8마디 편곡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뭐 브릿지로 뭐 약간 좀 트릭하기 위해서 뭐 한마디 편곡을 더 넣는다던가 두마디 편곡을 더 넣어서 조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긴 하나. 대부분 네, 8마디로 많이 되어 있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한마디나 두마디로 편곡이 더 들어가 있는 노래들은 DJ들이 꼼꼼히 이 편곡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서 제가 뭐 원, 투, 쓰리 점 했는데 갑자기 뭐 음악이 뭐 소리가 딱 없어졌다가 다시 뭐 드랍이 나온다거나 그런 좀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편곡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드랍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브렉다운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브렉다운이라고 불리는 이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는 뭐 팝으로 치면 약간 2절 같은 부분이에요 2절 그래서 첫 번째 브렉다운에서는 1절이 나오고 두 번째 브렉다운에서는 2절이 나오는데 뭐 조금 뭐 편곡을 달리할 수 있겠죠 뭐첫 번째 브렉다운에서는 조금 더 서정적으로 갔다가 두 번째 브렉다운에서는 조금 더 쌓여가듯이 뭐 리듬을 조금 레이어드 한다던가 뭔가 좀 추가를 해서 1절과는 뭐 멜로디, 뭐 보컬 멜로디는 같아도 뭐 리듬을 좀더 추가해서 좀더 신나게 한다던가 아니면 어뭐 멜로디를 조금 바꿔도 되고요. 뭐, 하여튼 거의 2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절이라고 보시고 2절이 시작돼서 브렉다운이 시작되다가 또 여덟 마디 빌드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드랍이 또두 번째 드랍이 나오는데 어, 첫 번째 드랍의 같은 사운드에 약간 뭐랄까요? 좀 추가적인 뭐뭐 뭐 소스를 좀더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두 번째 드럼은또첫 번째 드럼과 조금은 다릅니다. 같은 사운드여도 뭔가 노트가 좀더 많아진다던가, 뭐 사운드 그뭐 나오는 횟수가 더 많아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FX 계열들로 조금 더 레이어드를 한다던가, 아니면 리듬 편곡을 좀 다르게 한다던가. 그래서 두 번째 드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웃트로가 나오고 끝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인트로가 있고, 브렉다운이라는 파트가 있고, 드랍이라는 파트가 있고, 또두 번째 브렉다운, 두 번째 드랍이 있고, 아웃트로가 있는 이 음악에, 다음 노래의 인트로를 드랍에 붙여서, 어, 두 번, 그러니까 첫 번째 노래의 드랍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노래의 두 번째 드랍이 끝났을 때, 어, 두 번째 노래의 브렉다운이 나오는, 이렇, 이런, 구조로, 어, 믹싱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어, 뭐, 플레이 포인트가 있고, 여기에 믹스, 어, 마무리 포인트가 있고, 이런 것들을 포인트 믹싱이라고 주로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어, 브렉다운이 나오게 해서 끝나는 믹싱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조금 더, 어, 뭐랄까, 텐션, 조금 긴장감을 좀 주기 위해서는, 어,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 드랍이 끝났을 때, 어, 두 번째 노래의 어, 빌드업이라는 구간, 네, 빌드업이라는 구간은, 어, 스네어나 뭐, 클랩 같은 경우가, 뭐처음엔 4비트로 딴딴딴딴 나오다가 8비트로 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16비트로 다다다다다다 32비트로 주루 하고 빵 터지는 그어 드랍 직전에 나오는 이제 빌드업 구간을 이제 뭐, 뭐 작곡 기법으로는 이제 스네어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그 빌드업이 나오게끔 믹싱을 해서 어 조금 더 긴장감을 주게 하는 그런 믹싱 방법이 있고요. 어, 한 4, 5년 전까지는 한국에서도 이런 믹싱이 좀, 한국에서만 좀 이런 믹싱이 좀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드랍이 끝나고 났을 때그 다음 노래에 드랍이 나오게끔 하는 믹싱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과 드랍이 나오면서 뭔가 어 드랍이, 그니까 드랍이라는 공간은 사실 EDM 댄스 구간, 그니까 EDM이라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안에서 어, 춤을 출수 있는 댄스 뮤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춤을 출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간이 이제 이 드랍인데, 드랍이 32마디가 나오게끔 해서 그뭐 사실상 어, 춤을 추는 관객분들이나 어, 그 리스너분들께서 좀더 많이 춤을 출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드랍과 드랍을 연결시켜서. 어, 조금 더 텐션을 강하게 끌고 가는 그런 믹스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DJ라는 직업이 혹은 DJ라는 DJ라는 행위 자체가 뭐한 곡과 한 곡을 연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한 시간이면 뭐 20에서 뭐 많게는 4, 50곡까지 플레이하는 어 그런 어 퍼포먼스를 이제 DJ 퍼포먼스라고 하는데요. 그 그림에서 보시듯이 조금 에너지가 좀 적은 음악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조금 에너지가 좋은 음악들로 점점 빌드업을 했다가 어 조금 에너지를 또 감소시키는, 천천히 감소시키는 식의 뭐 믹싱 방법이 또 있고요. 어 아니면은 뭐어 아주 에너지가 좀 작은 노래부터 시작을 해서 에너지가 좀큰 어 노래로 쭉 점점, 점점, 점점 빌드업 시켜가는 믹싱 방법이 있고 어 특히나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인 경우에는 어, 일반적인 이벤트 믹싱이라기 보다는, 어, 클럽 내부에서 이제 상주하는 디지 들끼리 암묵적으로, 어, 끝에 뭐 너무 센음악에 에너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어, 너무 또뭐 사실 좀 재미없는 음악, 에너지가 좀 없는 음악을 준다거나 그러면 사실 다음 디지에겐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 암묵적으로 사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스타일로 1시간이든 뭐 30분이든 그렇게 셋을 많이 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천천히 받아서 하이라이트를 주고 점점 내려서 다음 DJ가 어떤 노래로 시작을 해도 뭔가 좀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무드를 어 완성시켜주고 어 DJ 교대를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좀 클럽 무드고요. 자이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도 클럽 무드이긴 한데 어 약간 오프닝 개념의 믹스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에너지가 없는 음악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오픈 타임이죠. 클럽이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는 사실 고객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좀 에너지가 많은 음악을 튼다기보단 어, 조금 BGM 같은 음악으로 좀 시작을 해서 점점점 어, 고객이 어, 들어오는 양을 보고 그 에너지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어, 적당한 에너지를 어 적당한 에너지로 음악을 올리고 난 다음에 다음 DJ에게 넘겨 주기 위한 믹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이벤트 DJ들 그러니까 어떤 DJ가 됐던 뭐 피크타임에 제가 뭐 어떤 클럽 공연을 갔을 때뭐 아주 그 에너지를 깔고 들어가면 사실 제가 왔다는 거를 어 관객분들에게 인식시켜 줄수 없기 때문에 아나 어, 오늘 DJ 한민인데 오늘 여기 진짜 한번 뒤집어 놓으려고 왔어라는 그런 느낌으로 인트로부터 좀 에너지를 좀 세게 가고 어, 조금 더센 음악을 가던가 아니면 조금 낮췄다가 다시 또 세게 가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조절을 하면서 일정 부분 좀 하이 에너지를 좀 조절해 가면서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지금 이렇게 세 번째 방법으로 플레이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어, 제가 어, 제 온라인 클래스 클래스볼를 위해서 제 음악들을 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공이 되었을 텐데요. 자, 첫 번째 음악인 쇼미어바 빠세부터 음악을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인 쇼미어와 빠세는 어, 여덟, 그러니까 16마디 인트로가 있고요. 그리고 16마디 브렉다운이 있고 어, 8마디 빌드업이 있고 네. 24마디 드랍이고 이게 여러분들 말로 설명하면 좀 재미가 없을 텐데요. 일단은 음악을 다 들어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 설명을 어 드리면 꼼꼼히 어그 음악을 계속 들으시면서 체크를 하셔서 어 나중에 믹싱 하실 때아 DJ 한민이 얘기한 게 이런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노래를 어 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노래를 플레이 해보면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5, 뭐 6, 8, 7, 1, 2, 3, 4, 8, 1, 2, 3 이게 마디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홉 번째 마디에서 또 다른 인트로 편곡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열여섯 마디째 네. 이렇게 브렉다운이 나오고 그리고 25번째가 이제 24마디째인거죠 자 여기서 빌드업이 시작... 아네 여기서 또 다른 편곡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빌드업이 시작됩니다 자 스네어 롤이 막 돌고 있죠 네. 네. 자이 부분을 이제 드랍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총 24마디가 나옵니다. 자이 부분이 이제 어아우트로라고 불리는 구간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꼼꼼히 음악을 계속 체크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두 번째 노래인 567가자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567가자 같은 경우에는 8마디 인트로가 있고요 그리고 브렉다운 8마디에 이제 나레이션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빌드업이 8마디가 있고, 드랍이 또 16마디가 있고, 빌드업이 8마디, 드랍 16마디, 아웃트로 16마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어, 브렉다운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여기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네 플레이가 되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빌드업이 나오고 네 드랍이 또 나옵니다 또 여덟 마디 드랍이 지나고 여기서 또 다시 빌드업 네 구간이 나옵니다. 여덟 마디 자 16마디 또 드랍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로 16마디 어, 아웃트로가 나오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노래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또 하위 8이라는 노래인데 여덟 마디 인트로에 여덟 마디 브렉다운, 여덟 마디 빌드업, 네. 여덟 마디 드랍이 나오고 제가 또 여덟 마디 트랩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트랩 편곡이 여덟 마디 나오고 두 번째 드랍 나오고 아웃트로가 나오게 제가 에디딧를 해놨습니다. 자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마디 지났고 16번째 네. 자 16마디 브렉다운이 끝나고 자 빌드업이 시작되죠 자 드랍이 8마디가 나오고 자 이게 트랩 제가 편공을 한건데 네. 다시 8마디 드랍이 나오고 네, 또 아우트로가 1여섯 마디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래는 핸즈업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덟 마디, 열여섯 마디 인트로에 여 마디 브렉다운, 여 마디 빌드업, 1여섯 마디 드랍, 1여섯 마디 아웃로 이런 식으로 또 간략하게 에디스를 해놨습니다. 자, 핸즈업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 16마디 인트로가 지나고, 8마디, 어, 그 브렉다운이 나오고, 또 이제 빌드업이 나오고, 네. 자, 16마디 드랍이 나오고, 또 이제 이렇게, 어, 아웃트로 16마디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노래는, 자, we Love DJ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16마디 인트로 두 마디 제가 브릿지로 어 약간 뭐, 뭐 베이스 드랍이라서 붐 하는 그런 편곡을 넣고 16마디 어 브렉다운에 빌드업이 어, 8마디가 나오고 또두 마디 또 제가 그에이 we love DJ 이런 부분을 어딱 8마디 끝에 한 마디나 두 마디에 딱 넣은 게 아니라 8마디 빌드업 이후에 A, o 윌러 e l 두 마디 편곡을 더 넣고, 또뭐 32마디 드랍이 나오고, 네, 아웃트로가 16마디가 나오는 그런 조금은 복잡한 구조인데요. 이런 노래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음, 사실 한국적인 그 클럽에서는, 특히나 한국 클럽에서는 좀 지루함을 좀못 이겨내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클러버 분들께서. 그래서 이렇게 두 마디 이렇게 브릿지 편곡 같은 거를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잘안 만드는 편인데 제가 이 노래 만들 때좀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드는 음악들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자 여기 16 마디 끝나고 나서 뿜자 두마디 브릿지 지나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빌드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여덟 마디를 다 쓰고 이렇게 두 마디를 조금 더 제가 편곡을 넣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빌드업이 막 여덟 마디 올라가다가 what? 했는데 여기서 빡 없어지면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어, 본인이 DJ라고 생각하시면 어, 음악을 어, 이렇게 뭐랄까 어, 편곡 의도나 그 작곡자의 편곡 의도나 어, 작곡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플레이를 하셔야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윌업디제이는 이렇게 편곡을 했고요. 자, 다음 노래는 자 덤덤이라는 노래인데요. 덤덤이라는 노래도 어 16마디 인트로가 있고요. 그리고 어, 40마디 네, 40마디 브렉다운이 있고 어, 8마디 빌드업이 있고 드랍 16마디 있고 아웃트로가 있고 어, 이렇게 제가 에디딧를 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하면 자 사실 여기를 브릿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도 다 지금 8마디에 맞게끔 제가 편곡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좀 랩핑이 많이 있고 여성 랩핑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업이 또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드랍이 또 16마디가 나오고 아웃트로가 16마디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제가, 어, 어, 이 온라인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어, 믹싱 하시기, 어, 하, 빠르고 쉽게 믹싱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에딧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조금 더 쉽게 믹스에, 어, 도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노래. 자, 일곱 번째 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노래는 King is Back 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제가 특별히 에디스를 하지는 않았어요. 에디스를 하진 않고 일단 그냥 전곡을 제가 올려놨는데 인트로 16마디, 빌드업 8마디, 뭐 마디 첫 번째 드럼 16마디, 브렉다운, 네또두 마디 브릿지가 있고 16마디 또 브렉다운이 나오고, 빌드업이 8마디 나오고, 드랍이 16마디 나오고, 아웃트로가 또 16마디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빌드업 8마디 자 16마디 드럼 나오고 빗다운 네, 네 편곡 나오고 16마디 브랙다운 나오고 8마디 빌드업 되고 네또 16마디 드럼이 나오고 네, 또아웃트로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래는요. 어, you got me down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제가 어, 2017년에 발매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만들고 제가 월드클럽돔이라는 페스티벌에서제 엔딩곡으로 사용한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인트로가 18, 16마디가 있고요. 두 마디 어, 또 브릿지 편곡이 있고 어, 24마디 어, 보컬이 나오는 멜로디 그런 편곡이 있고 8마디 빌드업이 되고 특히 이 노래는 제가 어, 엔딩곡으로 사용하려고 드랍 이후에 어, 약간 FX로 그냥 없어지는 그런 편곡 그러니까 에디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엔딩곡으로 틀면 어, 따로 뭐 커팅을 한다던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플레이할 수 있게끔 엔딩곡으로 에디딧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마디 인트로 두 마디 브릿지 네, 이렇게 나오고 나 빌드업 나오고 1 2 3 4 네, 이렇게 드랍이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마무리짓게끔 제가 에딧을 해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음악을 다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 어, 제가 으, 이렇게 그림과 또 음악을 저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다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포인트를 맞춰서 믹싱하는 방법을 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